최근 컨텐츠 짜내느라 고생 많이 한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려 합니다. 아내가 초밥을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회가 비싸 회는 근처 초밥집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종류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뒤 아내가 좋아하는 육회에 피를 빼주고 준비해둔 초대리를 밥과 버무려주면 뭔가 비율이 잘못된 느낌이지만 음식은 맛보단 정성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명색이 유튜버인데 그냥 음식 대접은 식상할 것 같아 여게 이제 김달 장난감인데 김딸이 흥미를 잃은 장난감을 활용해 멋진 간이 후선 초밥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접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아내를 호출해보죠 뭔데? 오늘은 살짝 이라시아이 맛의 느낌으로 제가 셰프가 돼가지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초밥을 쥐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거다 나오는 거야? 그쵸 여기 어. 뒤쪽에 메뉴판이 있거든요? 어? 뉴판까지 어? 뭐야? 쫄랭이 아니야, 저거? 요즘에 좀 컨텐츠를 혼자서 발행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제가 좀 대접을 해드리고자 오, 진짜 차네? 컨셉으로 이렇게 차려봤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다 이렇게 쥐어드립니다. 이게 어, 마법의 상자예요? 네, 아, 아니요. 다 나와요? 제가 이거 새벽부터 배송 다 받아가지고 손질 다 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를 셰프님이로 불러야 돼요. 네, 셰프? 예 아니 아니 저는 이제 개정 셰프입니다. 아, 개쉐? 개쉽? 개쉐 е 이네요개쉐 개쉽. <웃음> 예, 개쌉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것 같고 예. 첫 주문 바로 바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 설레는데 그럴듯한데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연어 초밥 먼저 먹어볼까요? 연어요? 네. 아 연어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특별히 미미 <웃음> 이제.. 잠 <잠시만요>. 먼저 아? 주어야 <웃음> 뭐라고요? 안 들리게 해줄래요 아... 그런 말은? 보십니까? 어,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 <웃음> 연어요 연어. 오, 연어요. 네네. 네. 보는 쪽이 달 거기다.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이날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초밥 쥐는 법 강좌를 배워왔습니다. 와사비 드시죠? 어, 어 네. 아, 아, 그거 맞아? 씨.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한번 꾹. 음. 자, 연어 초밥입니다. 저희 업장은 또, 신생 <웃음> 업장답게. 쓰러진다. 저는 이제 심생 업장답게 최첨단 기술이 있어요. 아, 이거 매준이 장난감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회전 접시로 반성입니다. 아? 회전접시 <웃음> 돌아가요? 회전 초밥 업장으로 회전 변신했습니다. 아, 네. 가라! 아? 가라! 와, 어? 가라!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오! 불안정스러워! 자! 받으세요! 빨리, 빠져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야! 처음에 안 빠지면 한방에 아, 돌아가야 돼! 아 이게 멈추는 시스템 없는 거야? 자자자자! 퀵클릭 퀵클릭! 네, 이제 드심 접시는 바로 반환하시면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한 점, 첫점 먼저 드셔보세요. 와, 일단 이렇게 확끈샷 보여드려야 되나요? 와, 왜좀 시끄러운데 꺼져? 꽃을... 아! 야, 야, 야, 야! 야, 어떻게 저거! 잡아봐! <웃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첫 오픈이다 보니까, 바질고리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음, 음, 음, 음. 네, 이가다 숙성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네, 오는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 전부 접하잖아요 어차피 접시는 하나만 쓸것 같으니까 하나만 네. 사용하도록 할게요. 음, 아, 뭐안 될까요, 이거 좀안 될까 이거? 이귀 있는 애가. 어땠을까? 아니 아니 아니. 손님은 그냥 하나 주세요. 예. 맛있다 근데! 어, 맛있지? 음, 음. 그치? 네! 다음 초밥이요! 저셰쉐님의 추천을 한번 받아볼래요! 그러면 은 흰살 생선으로 이 파만 좀 느끼한 거싹 없애드릴 수 좋아요. 있게 어어 초밥! 오케이 오케이! 예. 어, 맛있다 근데! 괜찮지? 어. 괜찮다니까? 통 올랐어! 물좀 가져올까요? 이 너무 달았네? 여기서 <웃음> 종지에 물좀담아다주세요 오늘 어, 뭐 손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님을 또막부려먹어요 소통이 있는 업장이에요 저희가! 야 근데 거는 깊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죠? 자, 황어 초밥입니다. 미미. 너 그냥 줄 뻔했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따다. 무슨 소리 이제? 아니 접시를 가져가셔야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씩 계산을 하지 <웃음> 하는 거야 이제. <알지. 웃음> 괜찮아? 맛있지? 음. 좋아요? 음. 그냥 그래요, 방어는. 응, 좀 씻고 올게 저기 음료수 좀 갖다 드릴까? 어, 좋아요! 뭐, 뭐 어떤 거? 탄산, 탄산 주세요. 탄산 주세요? 네. 나 아침에 저랑 같이 샀던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오. 음. 아, 프님 고생하셨는데. 그 탄산수. 오, 그냥 탄산수네. 참치 하나 줘보시겠어요? 아, 참치요? 참치는 또 저희 집이 기가 막히죠. 이거 밥은 뭐야, 너가 한 거야? 응. 어, 간 괜찮은데? 밥도 다 직접 초대리 이렇게 양념 이렇게 다 알아놔가지고. 다 <놀람> 했습니다. 그 와사비 어디갔어요? 그, 와사비 바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웃음> 내가 퍼먹어요? 그, 여기 와사비 거든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직접 발라드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밥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야야야야 오, 야, 야, 야, 달성, 달성해 달성해 잠시 차려 놓고 허어. 쉽지 않네 어, 접시는 안 닦아주시나봐요 직접 닦아 드셔야죠 일단 저는 참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 우리 괘셉님 그럼왜달라고 그랬어요? <웃음> 아하 괘셉님 환영하세요 맛있 맛있지? 뭐 어, 진짜 맛있다 똑같아 똑같아 아니 어? <웃음> <웃음> 뒤져 뒤져 셰프님 <웃음> 괘셉! <웃음> 아, 혹시 그건 없나요? 응? 참치 그 기름진 부분 있어요? 아 뱃살이요. 아니 그만 좀 쳐드세요. <웃음> 뱃살은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웃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음 예. 접시 응, 좀 닦아주세요. 어떻게 닦아요? 저 연어 하나 더 주시겠어요? 연어요? <웃음> 네. 아 왜요? <웃음> 다른 거 뭔가.. 아 오늘 그러면은 메뉴판이 사실 예전에 준비해놨던 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준비해놓은 거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방어가 있고요. 네. 숭어 숭어 뱃살 쪽도 있고 어 그럼 일단 숭어 뱃살 숭어 뱃살? 네. 알겠습니다. 찾는 거 아니죠 혹시? 어, 아.. 아니, 아닙니다. 숭어 뱃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어는 뱃살이 없나? 음, 조용히 좀 하세요. 제 <웃음> 확장이거든요?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즐겁네요. 질겅질겅 만들어버리기 전에. 이런 밥풀 같은 거 흘린 거 있으면 좀 닦아주시고요. <웃음> 아니 이거 손님이 다 하잖아요 일을. 야돈 자식아. 못된 업장이네죄송합니다 어, 나가가지고. 예. 신선업장이면 다야? 네. 어 근데 그회 맛없어 보여. 내려놔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가있어 가있어 가있어. 자 이렇게. 숭어. 가라 부탁해 로코. 한번 맛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맞아요. 맛있어요 이거 말고. 음. 음 맛있다. 아삭아삭하네요. <웃음> 어떤 거은뭐 나오지? 않아? 아삭아삭하고 마치 음, 바다의 뷰러를 먹는 느낌? 음 별것은 아니고. 음. 달걀 주세요, 달걀. 아, 달걀 또 제가. 달걀은 소값으로 안 드립니다. 좀 음, 귀찮은 거 아니고요? 아, 얘,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밥으로 드시면은 울려요, 그렇죠? 자 지금 굉장히 아쉬운 소식을 들려드릴 건데 3번 캠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2번 캠을 3번 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주문하신 계란 볶음. 음, 이잖아요. 계란. 어이, 계란. 아. 계란이잖아요. 뚱. 따라. 잘 먹겠습니다. 한 no. 번씩 나눠 먹자, 분위기니까. No. 못 잡았어? 야, 버터듬 못하니? 하나. 하나씩 먹을까요? 음, 계란. 갑니다.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이 집이 이 집이 계란을 잘하네요. 이 집이? 그래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집인 거야. 이 집이 계란을 잘해. 이 집이.. 손이 저쪽 집으로 갔는데? 그래! 손이는 우리나라의 최고! 최고 축구 선수! 음, 그리고 또뭐 있냐면? 간장새우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장새우 진짜 맛있어요 이 집. 어? 뭐야 그거? 너무 <웃음> <난> 생새우 아니야? 하냐 <웃음> 그 와중에 할건다 하네. 간장하세요. 좀 먹을 동안 셰프님도 하나 만들어 드세요. 그럴까? <목소리> 짠. 에이. 입에 들어간 거를 유튜가 짠하면 어떡해요? 입에 절반 정도 들어갔다 나온 걸 내가 봤는데. 들어갔다 나왔네, 그러니까. 맛있 맛도 맛. 맛도 맛도. 사운드 맛. 양념 간장 은 없나요? 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 비주얼 <비위성증다>. 점자. <웃음> <웃음> <웃음> 혹시 새로 들어온 사케 있거든? 그 스파클링 한 어? 좋아요. 원래는 이게 도자기 잔에 드려야 맛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쁜 잔 스파클링인데? 우는거다 하고 있네? 짠 <웃음> 아이고, 나오면 맛있을까? 다음 거? 사실 제가 그래, 그래. 비장에, 비장에 하나가 남았요 이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육회 어, 완전 좋아 그렇죠? 육회는 또못 참잖아요? 한곡 드릴게요 소스는 하신 거죠? 네? 소스 아이고! <웃음> 자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음, 괜찮은데? <웃음> 가라! 로코! 신속하게 배달 부탁해! 가라! 낫술 아, 아아이이와 맞다. 구방장 특산 모둠사시미 대접해 드릴게요. 대접 아, 되게 많다. 저기 아, 여기 뭐 있는데? 나 보면 안 돼? 넙! Nope. 가라!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모둠사시미입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에이. 이거 밥으로 만들어도 돼? 아주 미쳐내셨죠? 아 근데 라면이 있어요 어? 라면? 예, 네, 라면. 아. <웃음> <스파클링. 웃음> 라면인데 스파클링 음. 라면인데 이제 컵라면 컵라면이 아니고 컵에 주는 라면입니다 음, 한번 먹어볼까요? 5분만 기다리세요 네아 너무 뜨거 없어 보이잖아 대신에 <듀재> 근 예. 저쪽에서 먹는 소리 들리던데? 아니야 아니야 간간 확인 흡입이던데? <놀비> <놀비> 간 확인 간 맛있게 드시야 맛있겠다! 음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웃음> 응! 잘 됐네요! 타코와사비 음. 있어요? 타코와사비요? 할라 어, 그랬는데 여기서 대답 안해주셔가 <놀비> 아니 근데 어. 영양제는 뭐야? 그것도 내주는 거야? 영양제요? 또 응? 영양을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간하세요 지금? 네? 인간하세요 지금? 음.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자 훨씬 탈모약 아니냐고. 아니 너너 아, 아, 야를 왜 나. 난... 괜찮은데? 그 끝내줘. 어, 뭐... 아니 초밥 종류가 몇기안왔잖아 어나 호강했지? 아니 덜 먹었어요. 제가 다섯 개도 안 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종류가 많은데 네가 너무 편식을 한다니까. 아기 간 줄까? 가끔, 나... 가끔 이런 컨텐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만족스럽죠? 응. 준비한 뒤지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어이. 좀 빨았어라. 나 이거 왜 접었는지 알아? 문 들어온 꾸정물이 묻어있어.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어, 아니야. 누래 여기가. 응,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이 왜 누래? 너무 아, 예쁘다. 아, 섹시하다. 어이. 근데 안에 맨몸이지 지금. 어이. 응. 젖꼭지 보여줄까? 아 싫어. 건져자 응. 그럼 안녕. 설거지까지 끝내주세요. 웃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윗걸 먼저 빼는 게 낫잖아. 그... <웃음> 바보야 혹시? <웃음> 어, 난 바본 줄 알았어. 카메라 켜있어? 지금 어떻게 있어 이건 안 쓴다. <웃음> 개씨, 배가 많이 고팠나봐. 지겨, 지죠 아, oh, 씨.